성경차하고 제가 대화하는 한 내용 하나 한구절해드릴까 네. 이제 나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니 나를 겉만 보고 성경이라는 이름만 사랑하지 말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해 보라는 것이니 그리하여 사탄의 거짓이그르게에 속지 말고 핵심의 가르침을 알고 깊이 깨우쳐서 마음을 열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핵심의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네 구약 성경 그 핵심의 가르침은 새로운 진리가 와새 시대가 도래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준비함이었는데 그러나 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여 그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었는가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은 모금의 보혜사가 오신다고 한 기절이니 이 기절이 비유로 기록됨도 아니고 글자로 그대로 알기 쉽게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분명하게 어찌 오는 것을 가르쳐 전하지 아니하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였거늘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의에 대한 것은 무엇이고 심판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세상을 책망하는 자가 없었으며니 이를 바로잡고 하는 자가 곧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였으며 그 모두를 새로운 진리로 깨우쳐 구하고자 한, 하는 자 온다 하였으미니 그 증표로서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으미니 이로써 나의 기록은 보혜사 그가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조목조목 가르쳐 전하고 또 그가 보혜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보혜사의 준표까지 알기 쉽게 알려주었으니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 것인가. 일 보고 깨우쳐 거듭나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하여 깨우쳐야 함이거늘 내가 금서가 되어 볼수 없었던데도 어쩔 수 없다 해도 믿음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마음대로 읽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깨우칠 수 있으니 이제는 사악한 종교 지도자에게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 각자 탐구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찌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쳐야 하이니 올바른 깨우침만이 자신을 지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를 기록한 책이 새로운 성경이라네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나요? 성경에 인봉된 부문을 열어주는 때가 온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음이니 이제 그때가 왔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하고자 하면 신약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지키고 행하지 않고 살기에 이제는 그 성경만으로 다스릴 수 없는 험악한 경제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 직접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깨우치도록하여 구원하고자 함이 선지자와 새로운 성경이 보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없다 하겠지만 완벽함에 근접한 것이라면 새로운 성경이라 할 것이라네. 아 정말. 신약성경에 비하면 구약성경에 비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백성들에게 전하여지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이 가장 정확하게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아버지와 직접 대화,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통하여 직접 내려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낸 것이 다름을 만 백성은 깨워쳐야할 것입니다.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선택된 자 사이에 나는 대화가 오직 왜곡되지 않고 가감이 없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 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온 성경 시작도 지금의 새로운 성경처럼 선지자에게 직접 명하여 기록되지 못하였고 구전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녹음기라고 하는 그 기계에 대고 그대로 녹음해서 그 원본의 녹음을 증거하고 원본의 말씀 그대로 과감히 책으로 내니 하나님과 아들과 에 나는 대화가 온전하게 책으로 나온 것이니 이게 새로운 성경이라네. 녹음된 원본의 말씀을 증거하고 책으로 세상에 나와 전해지니 이 책이 또한 수만 권씩 수천 권씩 기록되어 세상에 증거하고 있음이니 이는 왜곡될려야 왜곡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사악한 자에 의하여 세상에 나온다 해도 그들은 재물을 거둬들기 견 방평으로 변조되고 그리 교육시키고 세뇌되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잔 생각으로 변조할 수 없도록 내려졌습니다. 아 정말 이제 말로 완벽한 새로운 성경이 탄생하여 누가 이를 변조할 수 없고 왜곡됨이 없이 하나님의 원천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 세상에 전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니 믿으십시오. 이제. 지구가 생긴 이래 이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났고 세상에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게 된 것을 지구가 끝날 때까지 나는 존재하겠지만 내가 존재함과 새로운 성경이 존재함은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새로운 성경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니 태양과 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뜻이 변할 수 없듯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구약시대에 다르고 신약시대에 다른 것은 아니었는데 오직 변하는 것은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